이제 순방하러 나갑니다 근데 되게 깜깜하게 나온다 상암 DMC 자이 아들이 네.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? 할머니 집 먼저 갑니까? 자이 자이잖아 아들 차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저희가 차 안에서 뭐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들 눈치가 보여가지고라라카라차좀더왔을건데아 아, 어. 아, 아아 아, 네. 네네 네. 아니 잘못 갔구나 아, 진수 여기 정차해야 돼 알지? 그만 찍어.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조카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찍어주려 그랬더니. 한춘하고 한 번씩 아 포옹을 해야지 간만에 아 만났는데. No. 포옹을 해야지 아우 이제 네. 다 네. 커갖고 이제. <웃음> 나는 얘랑 너랑 헷갈려. 얘도 창근이 같고 얘도. 우리 진수가 이렇게. 소주 <웃음> 맥주 <웃음> 우리 하영이는 술을 잘 드십니까? 네. <웃음> 오늘 1 <웃음> 1이고시 네. 반에 가야 된다 그래 갖 너무 섭섭한 <웃음> 결제하는 내 동생. <웃음> 많이 나왔니 <웃음> 결제하는 내 동생. <웃음> 아 동생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양창근입니다 네, 양현이 동생 양챙근입 <웃음> 양현이 그 피아니스트인데 아, 보컬리스트 겸기타리스트양창근입니다아 자석을 두개 사갖고 왔어 하영아 그때... 하영아 너 너희 아빠 말할지 그때만 해도 재수가 없었지 돈좀빨다고 <웃음> 자석을 두개 사갖고 내려가 하영아 가도 진짜 아니 왜 자고 가야자 하영... 여기까지 여기까지, 하영... 자, 여기까지. 여기 좀추연좀 좀 해라 이 주만 있기만... 해라 저, 저 경찰업도 다야 네. 어 하영이들 한번 나오고 <웃음> 우리, 우리 태엘미 야 태엘미 태엘미 하던 태엘미 하던 우리 조카가 니가... 하영아 네. 가저손가를을게 <웃음> <똑같지, 화면잔다니까? 웃음> 네? 그리고 현영이 형지에 5만원 있어 그거 합쳐가지고 1만원씩하 있어 아까 뭐그 알바 사이즈 사이드인데 연예인으로 번 돈이 같아 질려어 틀린 질렀 <목소리> 근데 내가 어 그걸로 내년에 <웃음> 내가 이제 시키고 온 적에 계속 불리해서 불리서 불리해서 불리해서 불리해서 따 너무 힘들어요 <웃음> 너무 힘들어요. 아, 같아. <웃음> 완전 간절해요. 완전, 완전 간절해요. 다편집할거 한마디씩 해 <웃음> 하영아, 우리 하영이 2 2살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쪽도 <웃음> 아, 아니야 뭐. 그냥 자연스럽게 찍여기 <웃음> <웃음> 아, 인터뷰도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와, 여 <거의, 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야 5초남! 빨리! 와. 빨리! 와, 빨리! 야, 빨리 와 얘들아! 빨리! 와, 빨리! 와, 빨리! <웃음> 난 진짜 <웃음> 대한민국은 자 좋은 나라야! 행단부대 시간도 길어! 야 빨리 모여라! 모여라! <웃음> 모여 빨리! 아니, 들어와! 들어와! 야! 들어와! 들어와! 들어와. 이게 악연이 될수있데 들어와!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여기 <웃음> 세계 <이거 웃음> 위험해! 안으로 아, 안 해도 돼! 처음 서야지! 이 전주부가 지야 나는 키보드가 전공인데 이걸 칠라니까 리듬이 안 된다 가자니까하자니까 응. 가안나 바보냐? 나이이야 이거, <나>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이 먹지 <웃음> 근데 얘이렇 신나는 노래는 없구나. 아 신나는 노래 있는데 아 지금 뭐 어.